아파트 투자는 이제 함부로 손댈 것이 못됩니다. 벌써 때가 무덥고 투기 세력들이 몰려다니기 시작하고 뉴스에서 상의를 당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지. 왜 평생 모아서 돈 5천만 원 1억을 모았는데 다 같이 돈 없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냐고 울부짖습니다왜 사기꾼들과 투기 세력은 이렇게 돈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타겟을 잡아서 사기를 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 아는 게 없고 너무 잘 쏘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보여주는 것으로 얘기를 다하면 그것이 현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욕심은 있고 지식은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아파트 투기 투자 때문에 전국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 내용들을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은 금매물 아파트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입주하는 아파트들 마이너스 피가 사라지고 있다. 기존에 나왔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소진이 되어서 마이너스 피가 사라졌을까요? 투기 세력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세력들 10명, 20명 그리고 입주민 20명, 40명들이 모여서 모든 것들을 자지우지하려 하고 아파트 가격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단합하는 행위를 조사하고 있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 실제 택지지역 과태료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보통 4년 뒤나 5년 뒤에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천 단위에서 억 단위까지 나오는 사례들을 실제 제가 확인을 했었고 현재도 마찬가지 국토부에서는 많은 것을 조사하고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3년 뒤에 벌금이나 과태료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금매물 마이너스 피들이 대부분 줄었는 이유들은 앱 투자도 입주민이고 투기 세력도 입주민인데 단톡이나 밴드, 카페를 이용해서 대부분 건매물들 광고를 못 내게 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해서 아파트 가격 단합으로 인해서 아파트 매매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중에는 엄청난 파장이 될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또다시 군중 심리에 휘물려서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나 과태료를 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 국민이 반 이상이 갭 투자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못 모르고 투자를 하고 부기 세력들이 선동을 하고 그에 따라가면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현재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한 일부분의 노력일지는 몰라도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이 될 것이고 또 대가리 선종자들은 자기 물건을 일부 매매를 하거나 먼저 빠져 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없는 분들은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또한번 피해 아닌 피해를 입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매매 매물이 줄어든는 이유는 실제 부동산에서 아파트 광고를 내고 그에 대해서 수기 세력들이나 갭투자 그리고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파트 광고에 잘못된 부분들을 신고해서 과태료를 막게 하거나 입주민을 선동해서 부동산을 찾아가서 매물을 내리라고 강요하고 그렇게 매물이 하루 이틀 사이에 내려가지 않으면 부동산 광고를 내라는 적이 없었다. 광고를 내리라고 얘기를 했다. 그럼에도 부동산에서 계속해서 광고를 내고 있었다. 그렇게 신고를 또 하죠. 그렇게 해서 부동산에서 또 과태료를 맞습니다. 극기야 부동산들은 차라리 매매도 되지 않는데 비싼 광고비를 내면서 과태료까지 맞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광고를 내지 않거나 부동산끼리 단합을 해서 보이콧을 해서 서로 광고를 내지 말자. 그렇다면 광고를 안 내면 먹고 살기는 힘드니까 말많은 마이너스 P 아파트 매매 물건을 냈니니 차라리 전세나 월세 매물을 광고를 내자. 이렇게 모이콧을또 하는 것도 있고 엄청난 일들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야 일부 아파트 매매가 되면서 분양권 거래에서 많이 이루어졌는 다운 계약서까지 작성하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그런 손님들을 찾아서 거래할 수 있는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조금이라도 분쟁이 생기면 먼저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일부 할인을 해줍니다. 그렇다보니 분쟁이 생기면 서로서로 서로 신고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라가 아파트 때문에 개판이 된 현실이 다깝기 거지없습니다. 부동산에붙자도 모르고 투자에 투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투기를 하고 손해를 보고 앱 투자와 투기 세력들, 뜻다방들에게 속아서또한번 불나방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관계자들이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고 뉴스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고 있으며 국세청과 마찬가지 국토부 협작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바로 수사를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보고 2, 3년 뒤에 과태료나 벌금의 고지서, 경찰로 이첩시켜서 조사를 받는 사례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투기 세력들은 엄청나게 머리를 굴립니다. 예전 제주도 땅값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외국에서 들어온 자본, 소위 말해서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하루아침에 끝난 게 아니죠. 끊임없이 돈이 많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합니다. 뉴스에서 계속 방송을 하고 유튜브에서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건설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잠깐 그러고 말겠지 말겠지 했는데도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투자하는 사례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뒤늦게 들어가서 물리는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중국아들은 다시 빠져나옵니다. 부른대로 계속해서 금액을 계속 주지만 은 최고점에 달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자기들이 알고 나오는데, 뒤 늦게 들어갔는 사람들과 중간쯤에 들어갔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한국 사람들끼리 물고 물리는 상황, 눈태를 치고 사기 아닌 사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중앙에서 있는 것들은 귀액부동산입니다. 1차적으로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2차적으로 귀액부동산들이 자지우지 하면서 또 한번 작은 돈으로 투자하는 자국민들 눈티를 때리는 것이죠. 투기세력 마찬가지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서로 각기 일부 조율을 하면서 투기세력과 갭투자들이 몰려다니면서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고 한두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년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너도 나도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걷기야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다시 한번 투기 세력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입주만 되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엄청나게 마이너스 피가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 일반 서민들의 생각을 완전히 비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투자와 외지에서 들어와서 투기 세력, 대구가 고향이라고 얘기하면서 외지에서 나쁜 것만 배워서 들어와서 말 잘하는 스타강사를 모집해서 진행을 하거나 같이 나눠먹기를 하거나 기존에 물려있는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켜서 다시 되팔려고 하는 사람들, 조만간 엄청난 일들이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평생 집한채 사보지 못하고 아파트 한채 사보지 못하고 평생에 아파트 한두 채 겨우 샀다가 팔아봤는 분들이 이렇게 아파트가 움직이고 투자 자체가 흘러가는 동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조조사도 마찬가지 이런 유튜브를 하지 않는다면 자세하게 확인하거나 찾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은 부동산을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해보시고 앉아서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실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에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해보시고 일주일에 네이버가 거래는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적게는 몇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2, 3억까지 돈을 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막 연하게 유튜브만 보고 앉아있는다고 그런 기회가 오지는 않습니다. 뭐가 뭔지 알아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있지 뭐가 뭔지 모르면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